아 절반 빨리 달려가서 궁극기 딱 때려서 스틸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먹었다! 음, <S> <S> <웃음> 아이 맛있어 자, 이번에 해볼 포켓몬 알로라 나인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할 스킬은 매지컬 샤인과 오로라 베일을 이용한 이 평타 기반 알로라 나인테일은 세 번째 강화 공격이 들어가게 되면 스택이 쌓이게 됩니다. 네 번째 공격이 딱 맞게 되면 상대를 결빙 상태로 만들게 됩니다. 아니 그럼 세 번째 공격마다 그렇게 되잖아요 안 좋은 거 아닙니까? 자, 오로라 베일의 나인테일의 경우에는 일반 공격이 모두 강화 공격이 들어가게 돼요 자, 이렇게 된다면 이 패시브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게 되겠죠? 자, 그렇다면 진입 물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베리어, 기합의 머리 띠, 힘의 머리 띠전 이렇게 세 가지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,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, 탈출 벗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럼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! 위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어로랑 올라갈 것 같군요.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아니? 자, 좋아! 하나, 둘, 얼어붙어라! 이불포게뭔 자식아! 아, 이거 뺏어먹지는 못할 것 같아요. 자, 제가 먹었습니다. 매직컬샤인 매우고요. 막 다, 아, 못 먹었다. 아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매직컬샤인얼다바람 톡, 톡, 톡! 아, 좋아, 잘싸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변제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얼리고 얼리고 일치고 얼리고 막타 하나 막타 먹었습니다 빠질게요 피하고 하나 이쪽으로 얼리고요 둘아 뭔가 아깝지만 일단 기다리겠습니다 얼리고 하나 둘 좋아 나이스 하하하 <웃음> 죽었다 오 얼어버리렴 자 좋아 좋아 좋아 골 나오면 육넷 얼리고 초! 하 <웃음> 좋아 오르라 베인을 배웠습니다 자 왔습니다 왔습니다 어라부터 라이 자식들아! 오! 한 대! 아! 두 대! 아! 오! 잠깐만요! 잠깐만요! 아프다! 야! 근데 잘 컸는데 밑에? 벌써 솔라빔이 있다고? 쭉! 자! 빠지고요! 하나! 둘! 셋! 와우! 죽을 뻔했습니다! 자! 좋아요! 오니 우리! 으흐지! 잡아주세요! 이상해씨님 으흐지 잡아주세요! <웃음> 좋아, 나이테일은 원딜이기 때문에 뒤에서 오, 백 포지션 잡고 포킹 포킹하면 되지롱. 어라부터 이 백선 먹가 자식아, <웃음> 좋아. 어? 까불, 까불는 까불데 까불죠? 까불죠? 까불죠? 까불죠? 백선 먹가 까불죠? 아무것도 못할 거면서? 까불죠? 까불죠. 좋아. 뭘 하겠다고 니가? 우리 백선 먹가가. 자, 이제 잠깐 숨어 있을게요. 숨어 있고 하나. 둘셋 얼어붙어라 이 자식아 죽어! <웃음> 자 여기 들어가서 자저 궁극기 있어요? 뭐야? 자꼴 넣으면서 어 나이템 자 궁극기 쓸게요 궁극기 나이템 죽어버려! <웃음> 어? 뭐야? 죽었어! 쟤네다 죽으면 끝이야 살려주러 가야 돼쟤 죽으면 끝이야 자 살려 살려 죽어! <웃음> 어, 어, 아 됐다 됐다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꼴 넣어버리자, 꼴 넣어버리자. 모르겠어요, 이거. 아, 잠깐만. 아니, 이거 진짜 너무 치사하다니. 아, 진짜 치사하다. 와, 아니 진짜 더럽 치사하다. 아, 그래 다행히 제가 시간을 끌어서 팀원들이 선더에 집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긴 했어요. 근데 모르겠네요.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. 이상희 씨야, 이상희 씨야. 스티스티 나이스, 멀었다. <웃음> 자 밑에 막으러 가겠습니다 아니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이고 괜찮아 나는 죽지 않는다 아이스 에이지다 이 자식아 막았어요 어떻게든 막았어요 하나만 막으면 돼요 나이스 좋습니다 이겼습니다 어 그래도 나름 압도적인 인위리를 해놨군요 다음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야옹이와 여우가 사이 좋게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좋아 자 덤벨 색 쌓기 위해서 하나 주고요 이렇게 배려심 넘치는 원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아 저리 가이 자식아 어이고 우리 깨딱지 얼음 게장을 해먹을까 얼어붙어라 저거 내건데 <웃음> 멋있어! 오 개구리 <웃음> 좋아요 자둘셋 밀쳐서 하나 둘셋 얼어붙어라! <웃음> 어이구 우리 개구락지 주공 둘셋매직걸 샤인 어 이거 먹게? 이거 내건데 <웃음> 좋아 깔끔하게 넣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해주도록 할게요 오로라 벨 배웠고요 어 밑에 쪽이좀 상황이 안 좋은데? 무슨 상황이지? 합류를좀 빠르게 해줘야 될것 같군요 자, 얼리고 하나, 둘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매지컬 샤인! <웃음> 오, 어이구! 깨딱지즈왕 아이고 아깝다! 자, 오로라 벨 쓰고요 오로라 벨을 쓰면 나의 방어력이 높아지지! 고양이 자식왕! <웃음> 매지컬 샤인! 네, 오로라 벨 쓰고요, 좋아 얼어붙어버릴 겁니다. 좋습니다. 달가보기 치면 되지 않을까? 어, 야옹이야, 우리, 고양이. 좋아. 이건 나이테이에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할수 있었다. 촉! 나이스! 오! 우리 몽몽이 너무 잘하시는데? 나 위쪽으로 바로 달려가주면 되겠죠? 아, 절반. 빨리 달려가서 궁극기 딱 때려서 스틸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. 먹었다! 아, 아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을까? 일로와 이 멍멍이야 어 매지컬 샤인 두대세대어뭐 네. 네. <웃음>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이 아이스 겟딱지가 맛있나 요즘에 신메뉴인데 아이고 겟딱지 주공 매지컬 샤인 주공주공 <웃음> 주공. 아이고 아이고 이쪽을 피하고 어 뭐야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 안돼두대세대주공 네. 네. 제발 아 죽었다 아 킬의 욕심이 너무 과했어 오 뭐야 우리팀 누구 게 잘해 자 나이트 좋습니다 하나 둘셋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이 상태로 안녕 친구들 이거 쓰고 잡으면서 <웃음> 너의 오로라 베이든 너의 그 강력한 데미지 따위는 그저 손반망이에 불과한 데미지로 바꿔줄 수 있지 <웃음> 자 이거 갈가부기만 못먹게만 해놓을게요 먹지만 못하게 뭐야 궁극기를 썼다고? 아니 오히려 뭐골 넣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자 빠지 우와 안 죽었다고 이게? 어 썬더 썬더 썬더 아 이거 죽으면 안 됐었는데 뛰겼다 아 그래도 이겼다 <웃음> 자 저는 여기서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동일한 상황이라면 적팀이 백도어 하러 오는 걸 막는 게 좋습니다 아이고 좋아 아 좋습니다 힘이 조금 빠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6 0 0 0 생각보다 많이 넣었죠 이번 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만 정도 자 딜은 많이 넣었어요.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번 판에 했던 거 보면 정말 화력이 없는 것 같은데? 라고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. 확실히 이 나인테일이 결빙을 시켜서 계속 채찍기 넣는 포켓몬이다 보니까 괜찮네요. 좋습니다.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